안녕하세요. 주시 에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3일 이슈 테마 체크해볼게요. 오전장에는 2차전지, 전기차 부품, 리튬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오후장에도 역시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당일 누적 기준입니다. 1위 에코프로비엠 2위 한농화성, 3위 상신EDP, 4위 모아데이터, 5위 코스모 신소재 순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3월 3일 특징주는 신규 상장주 전고체 배터리, 제약, 로봇, 원격진료, 셀트리온그룹주 2차전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신규 상장주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 나노팀이 크게 상승하면서 최근 신규 상장주들도 함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노팀은 전기차 관련주로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소재 전문기업이라고 하네요. 나노팀 외로도 제이오 3기 EV, 센즈랩 스튜디오 미르 상승 있었습니다. 다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성장 기대감 지속으로 최근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한농화성, 첨부, 미코, 웰크론 한택 외 종목들 상승 나왔습니다. 한농화성은 핵심 소재 개발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마감했네요. 미코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고체 전해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미코의 주요 고객사인점이 재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제약 관련주 개별 강세입니다. 일성 신약은 주당 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현금 배당을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어제의 상한가 오늘도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 행사에 참석해서 다국적 제약사와 정보 공유 그리고 판권 계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미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레고보맙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직접 유통을 통해서 전체 영업이익률을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레고보맙은 미국에서 6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네요 20년 10월에 글로벌 삼상을 시작했고 빠르면 2분기 중에 중간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2월 21일에 급락이지만 여전히 낙폭과 대 박스라서 계속 관심 가져라 했고 오늘 고점 경신했네요 급락했던 날 종가 기준으로는 30% 반등 나왔습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입니다 정부는 이동성 강화, 안전서비스,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로봇 분야에서 51개 개선 과제를 도출한 뒤에 2024년까지 76%에 해당하는 39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경찰청은 순찰 로봇을 경찰 장비로 도입, 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정규칙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청은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을 소화설비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심의 절차도 내년에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유진로봇 디알텍 미래컴퍼니 TPC 글로벌 외 상승 나왔습니다 DRTEC은 삼성과 함께 무선 충전 디텍터를 공동 개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상승 나왔고요 미래컴퍼니는 헬스케어 로봇 생산 기업으로 부각 그리고 삼성이 직접 찾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28일 상한가 어제와 오늘까지또큰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초거대 인공지능 기업들이 모든 인공지능에 신경망 처리 장치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네요. 링크 제네시스는 시스템 검증 자동화와 생산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이 고객사라고 합니다. 유진로보추천주이고 40% 상승했네요. 월봉 역돌초 탑점들 복습하세요. 미래컴퍼니 역시 월봉 역돌초 타점이고 3일 만에 70%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원격진료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육아를 목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이지케어텍이 크게 상승했고 인성정보, 소프트센, 유비케어 외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의회장이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다는 소식으로 셀트리온 제약 크게 상승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외 관련주들 상승 있었습니다. 다음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시장이 2030년에는 19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어제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였네요. J O 상신EDP, 윤성FNC, 첨보, 코스모신소재 외 종목들 반응이 있었습니다. JO는 2006년 국내 최초로 CNT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고 2025년까지 연간 5 0 0 0톤 생산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어제와 오늘 상승 나왔습니다. JO 차트 공부용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JO 역시 역배열 끊으면서 상승했고 정고 돌파하면서 역돌초 기준으로 35% 상승했네요. 역돌초와 정고돌파 타점 복습합시다 첨보는 올해 추가 양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테슬라가 주목하는 리튬 배터리 대표 수혜 기업이자 밸류 수익성 증설 모멘텀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소재 기업이라는 분석 의견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사치님 1억 수익 인증입니다. 에코프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이고 사치님 수익은 분할 매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극대화된 겁니다. 추세 수익을 내는 게 말은 쉽지만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수익 극대화의 방법은 분할 매도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매수든 매도든 분할로 대응하는 것 원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저출생 관련주입니다. 중국 양해 개막을 앞두고 주요 관심사가 인구대책으로 전망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중국 양회는 3월 4일 개막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또윤 대통령이 3월 중순에 저출산 고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꿈비가 큰 상승 보여주었고 캐리소프트 전일시외 상승이라서 국가 14% 상승 후에 전일 종가 부근 마감했네요. 이외로도 손오공,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조금씩 움직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오피스 사업에 진출한 폴라리스 오피스의 사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 폴라리스 운노 폴라리스 세원 함께 강한 상승 나와주었네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은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자동차 공조 시스템 부품 기업 폴라리스 세원 인조, 가발, 원사 기업 폴라리스 운노 이렇게 3사로 구성되어 있고 폴라리스 운노와 폴라리스 세원은 폴라리스 오피스 주식 각각 3.4%와 8%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스템은 기존 상승 이유인 AI 반도체 관련으로 상승했고 세 번째 역돌 후에 정고 돌파하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리오의 3월 3일 장중 특징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